성태야! 성태야! 하, 저, 저 오늘 굿짜 잡습니다 할수 있다! 아, <웃음> 나, 나 미치겠어 진짜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안돼 이걸 아니야 진짜 <웃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복입니다 2년만에 왕선 장어 타러 왔어요 히트! 오 대공이다! 아이고 대공원 아니다. <웃음> 낚싯대가 연질인가봐전국항왕선장어 2년만에 탔는데, 전 여, 여기서 7자 오바 두 마리 해가지고 개인기록 갖고 있습니다. 아직 팔자는 못 잡아봤어. 지금 모토올 레드나 빨퍼리잘 먹혀요. 이미 빨퍼리한 마리 올라왔어. 요니아에야아 노란색 니야아니거 그걸로 두마리어요 아니야, 아니. 아 걸렸어. 전, 전, 전 걸렸어. 로프. 호프? <웃음> 어? 어 각자도생이야 엄마 너 니가 광따가 몇 년인데 짜식아 아빠 터졌어 아참어이가 없네 허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원초를 1호를 갖고 왔더니 그냥 터져버리네 야, 나왔어, 와. 손태, 저, 저, 저게 진짜 오버야. 아 선장님, 오늘, 오늘 임 인상 좀 피시는데? <웃음> 와우. 아, 아, 아. 아들, 우리 두, 두, 두 번째 입질는데내팍가버려 그냥. 에이, 이 오빠가 이렇게 미간에 힘 들어가게 하면 안 되지. 아, c 짜 m e o v 이이람아야 e c 봐 m e come, come, come, c 선 m e c 어 m e come, come, c o m 이 c o 이 e come, c o 잘했어 o m e 어 o m e 봐 o m 봐 come, come, come, come, c 바꿔 e come, come, c o 이거, 이거. 너 저기 아니야? 밧줄? 아니 아니 아니 감겼다니까 어 가, 감겼지 이거 빼고 잡아당긴거잖아 맞아맞아 <웃음> <웃음> 맞아. 어, 근데 근데 챔질도 제대로 했는데 이거 봐봐 이거 찍은거지어와 어, 맞다 와 큰건데 진짜 와 이거 진, 진짜 무조건 칠자 오바야 선장님은 팔자라고 하시는데 <웃음> 괜찮아요 제, 제가 잡으면 되지 와씨 <웃음> <웃음> 팔자다 아 칠십 칠십 아까는 비슷하네 와 진짜 저 녀석이 지금 힘들어 되게 뭐라고 하지도 못하겠고 파란바다님 낙고가 잘생기긴 했더라고요네낙고 네, 네, 잘생겼어요 <웃음> 이쯤에서 달봉이가 자주 하는 멘트가 있죠 잘생긴 보이꽝 치는데 아, 저 친구가 요즘에. 자, 이, 이벤트 거의 끝나갔죠? 어. 자, 히트했죠? 선장님! 나 잡았어. <웃음> 오, 잡았어. 작오 근데. 근데 작어, 작어, 작어, 작어. 아 이벤트 시작하자마자 한 마리 잡네, 이거. 어메, 놀래미 아니야? 어? 이게, 이게. 아니, 아쉬워도, 언제 이벤트 걸려있어서. 무조, 무조건, 재야 돼, 이거. 호태야, <웃음> <웃음> 봤냐? 아빠는 뭐, 이거, 백감 잡는 사람이야, 짜식아. 방생할 때 하더라도. 무조건 정확하게 재야 돼. 뭐 이, 이 정도면, 어? 면방생이잖아. 30, 39? 자, 꽝, 꽝 누가 쓰셨어? 꽝. 어? 꽝. 무조건, 무조건 탈락이시죠? 꽝은? 우리 아들, 옷자 한 마리만 잡아. <웃음> 야, 35야, 짜식. 이 법적 방생 사이즈가 35인데, 짜식이. 왜니 네 맘대로 방생 사이즈를 모르냐 짜식이. 높이씨가 아니란 말이에요, 형님. 저 꽝이 아니야. 자, 천할물이죠 지금 9시 34분. 달려 형님, 또 한치도 통수패에 아, 씨. 왔어? 진짜로? 기, 다리면 되는데. 2초, 어, 2초 기다렸어. 어, 이쪽 기다렸어? 아, 이제 30분이 밥 먹고 나서. 그 때까진 간조해. 김웅길님 간줘. 오늘은 성태에게 믿음이 가네요. 에? 얘 지금 못 잡고 있어. 파란 바다님, 성태가 더큰거 잡는다에 한 표, 에이. 얜, 벌써 한 마리 빠뜨렸어요. 파란 바다님, 성태 핑크로, 아유, 패스. 싫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 어... 아니야, 한번 바꿔보라고 할까? 성태야, 핑크를 추천하신 된다. 나 이거 한번 써볼까? 어, 그래. 아빠는 금색 펄 한번 써볼게 말도 안되게 금색 펄 테일 웜안 떨어지게 오시네 천천히 먹어 아들 11시 10분 내 보게 상태는 오늘 <웃음> 음 상태가 아, 아. 지금 핑크 먹을 것 같아 핑크 응? 핑크 해가 어스름해 하게 떴지 현재 39cm 짜리 한 마리 했습니다 뿌듯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들어가지? 이 우리가 먼저 찍고 있는 거야 어어그럼맨 그래, 앞으로 가도 되지 자두 마리죠? 아, 두 마리죠? 아빠 이거 저 이거 텅이야? 후두둑이야. 뭘까, 선장님? 우럭인가? 저, 팔자 <웃음> <있다던데>? <웃음> <웃음> 제가 팔자 잡을 팔자 아니에요. 네. 어쨌든 이거 계측은 하고 살려줘야 돼. <웃음> 어, 도달이라고 해도, 자, 보셨죠? <웃음> 도달이라고 해도, 이거, 이거, 항상 아. 할 건데, 사이즈 재보고. 엄청 커 보이죠? 자, 자, 자. 5초 이상은 지켜보라고 했어. 현장님이. 깻잎을 잡았어. 야, 넌 높이 씨, 엄마. 뭐 깻잎 잡고. 잡고서 그런 소리해 짜식이. 입이 벌렸는데. 34 정도 되겠다. 34. 자, 살려줄게요. 어. 34. 여러분들이 이 짜릿한 손맛을 아시나? 아, 성태님, 방어는 고패질하면 안 되니까. 최대한 죽은 고기처럼 하고 기다리면 사고 크게 칠 겁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우럭은 콩콩을 자주 해도 깔짝깔짝 하는 것 때문에 지 영역에 들어 먹어 뭐. 근데 광어는 살짝 들고 가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 자신 없으면 질질 끌고 가야 되는데 질질 끌고 가다 보면은 두두두두 땅 때리는 걸잘 모를 수가 있어 갖고 살짝 들고 가는 게 좋아 아파처럼콩 찍고 조금 들었다 다시 콩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아어때태야 그냥 바닥에 대고 질질 끌고 가 그냥 질질 끌다가 한번 사고 쳐보자 입질 갔다 그러면 인정사정 없이 챔질하는 거야 어, 최근에, 최근에 다시 데리고 다녀서 그런지 애가 감히, 감히 떨어졌어 <웃음> 그 그러니까 시간 날짜만 잘 맞추시면 돼 성태야! 성태야! <웃음> 자, <웃음> 자 작들에든, 마, 너, 너, 너, 꽝인 줄 알았어, 짜식아. 삼촌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계셨는데, 짜식아. 사자만 되자. 사자는 되지 않겠니? 형태야? 야, 야, 야, 면방은 되겠다, 마, 그래도. 어 야, 너, 선장님하고 사이즈 꼭 재봐야 된다, 방생할 때 하더라도. 37? 어, 어 사, 37, 좋아요. 어 드디어 한, 한 마리 축하, 축하, 축하. 고기만 남으면 이렇게 잠이 <목소리> 지죠 있어 성태야. 집중하세요. 오우. 55 60인데 6점은 되겠다. 6점. 야, 성태야 집중해. 성태 육자할수 있어요. 야, 너무, 너무, 집중을 하고 있네요. 채, 이쪽으로 왔어. 이채 이쪽, 성태 이쪽으로 와서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그렇지. 천천히. 그렇지. 저 <목소리> <그렇지. 목소리> 천천히. 성태야. 감기지? 응. <목소리> 음. 잘했다 응.. 음, 먹였어 오, 와. 죽이네 죽이지 아, 야뭐야 야. 야야 야너너 큰일났다 야 이거 진짜 응 어? 걸렸어 너, 어 나, 살았어 나 오늘 끈 맞았네 었어너어디 무슨 끈 껐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직, 아직 다뭐 얘기하지 마. <웃음> 와, 시끼 아, 얘, 얘 저, 얘지만 꿨는데 나한테 얘기 안 했어. 그냥 다 날아가. 와, 진짜. 그 잡았어요. 와, 크다. 회 먹겠다. 준이님, 어. 조타 릴링. 은은형, 붙자 잡으실 거예요. 성태, 나이스샤. 딱 까줘야지, 막. 육자 잡은 녀석이. 아. 아니, 아빠. 이런 게고기야 <웃음> 야이게 이게 들고 있어봐 야 싸우자 여러분 한빛국장 형님 저 오늘 굿자 잡습니다 형님 아직 대략 한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형님 저 오늘 굿자 잡습니다 할수 있다! 파란바다님 그봐요 상태가더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와이킴님 달봉이님 옆자리가 항상 잘 나와 아 오늘 오늘 달봉이 구력의 날이고 근데 아니야, 제가 저 녀석한테 꿈값을 지불 안 했어. 항상 꿈값을 지불해야지 껴게 되는데. 어, 쟤가 진짜 뭐더큰거 잡는 거 아니야? 아우씨, 막시 버저비터의 달인 달봉이 형 말로만. 아, 지난번에 나 버저비터 했잖아, 44.66인가, 45cm 했어요. 그때 내가 얼마나 환호를 받았는데. <웃음> 저 사자 잡으면안돼 형님. 아 깜짝 놀랐네. 아, 이 사이에 낀 거네. <웃음> 아, 저저이 육자 잡을 줄 몰랐어 진짜. 제일 맛있는 사이즈고. 우리 어우 근데 빵도 되게 좋아요. 회 많이 나오겠어. 지 엄마가 좋아하겠는데. 아씨 나도 저, 저도 핑크 해볼까요 그러면. <웃음> 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엄마. 그냥 아빠가 이제 컬러 바꿀 때가 돼었고 <웃음> 하는 게 아니야. 어 컬러 바꿀 때가 돼서 해, 그런 거야. 와 점쟁이시네 진짜. 달봉님 제 말대로 핑크색 빨간 거. 성태가더큰거 잡는다 와 대박 아, 마이크가 갑자기 안 됐으면 좋겠다 <웃음> 리경스 기운 내서요 <웃음> 움찔하지 않았냐? 리경스야? 너 그러다가 12일 날네가성태 닮을 거 같지? <웃음> 당신 팍 찌그러질 수도 있어 자식 혹시 아니야 그때 얘가 또 예지모 뭐 하나 꼬갖고 아빠한테 팔을 지 리경스는 또새대는 거야 그나 리경스가 달봉이형! 그러면 이제 남들 귀에는 삐약! 뭐 이런 소리 째째 째째 이런 소리도 들릴 수도 있는거지 파란바닥이면 성태 육자 하나 더 잡는데 <웃음> 아유 틀리셨어요 어 2대2지 2대이지 2대2 마리수는 이, 아니지 2대인데 무슨 야 아빠가 언제 마리수라고 했지만 뭐 사이즈라고 했냐? 뭐기적인 뭐 놀림 펼치고 있어 김영국님 내가 복부 멘탈이 나가 아이 그런 생각하시면 안돼 제 멘탈이 나갈, 나갈 수도 있는데, 막 씨가 대신, 이 저, 욕받지 해주잖아요. 10분 동안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300초, 아, 아니, 아니. 제가 굳이 뭐, 화풀이 하고 뭐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달봉이 형이 못 잡는 거야. 성태야, 천천히 해. 그래도 네가 이겨. 뭐, 이런 얘기는 이제 300초 먹을만 하죠. 성태야, 밧줄 있나 보다. 뭐? 성태야,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야, 이쪽으로, 이쪽으로. 야, 이 이쪽으로, 이쪽으로. 야, 이게, 아, 진짜. 야너 꿈아 뭐 아빠한테 알려줬잖아 인마 아나 진짜 씨 잡으시든가요 <웃음> 안돼 <웃음> 와 아빠 이좀 큰거 같은데 아까 그 히트 히트 <웃음> 맛있어 천, 천천히 랜디게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이씨 너 이씨 진짜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야 여, 여, 옆으로 쨌다 그렇게 크진 않잖아? 어? 이렇게 안 뜨나고 조용히. 어? 아이고. 와. 집 미치겠다 진짜 이거. 아이고. 와. 와씨. 와나 너무 미치겠어 진짜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안돼이걸 아니야 진짜. 아이고. 야 씨. 아니 시끄러운 마 이거 나 아빠 아빠 핑크로 잡을 거야 핑크로. 와, 미치겠다, 진짜, 이거. 와, 씨. 하... 나, 나, 나, 나 마스크 쓰고 있을게. <웃음> 어, 미쳤어, 이거. 너 어디 가서 어, 엄마들이라고 그래, 이새야 아, 그래, 그렇지. 어, 아빠한테 배운 거지, 그지. 74, 아, 내 기록보다 1세지도 없고. <웃음> 와나 미치겠다 진짜 <웃음> 뭐 폐집장이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나속주가 죽겠는데 <웃음> 어? 이거 아빠 이거 잡히지? 어어어 잡혀 잡혀 자자자자 가까이 가서 보여드려 가까이 가서 자자 7 4 c m 에 74cm? 비하나내는거아 싫어 니, 니가 알아서 끊내가 인마 진짜 아이 진짜고 가짜고 짜식아자 여러분 담배가 땡기네요 아 여러분 광어다운 샷이 이겁니다 바로 이게 태어나서 광, 광다 광몇번 하지도 않은 녀석이 그 자리 좋게 지 애비가 추천해줘가지고 이쪽으로 온것 뿐이에요 그래갖고 운 좋아서 잡을 수 있는 게 광어다운 샷입니다 야너 아가씨처럼 웃지마 자식아 아빠 목 쉴려고 하잖아 그리고 승자는 항상 그 관대해야 되는 거예요 성태야 어? 아니 그러니까 아빠한테 깐쪽 깐족, 깐쪽거리지 말라고 그런데 <웃음> 근데 <웃음> 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제 자세와 웜키우고 매듭하고 이런 거다 누구한테 나왔겠습니까 이게. 하, 근간이 저예요, 달봉이. 운구 실력이야. 하, 운이 무슨 실력이야, 너말그 어복 떨어진 끝장이야, 짜식가 아, 한비 국장 형님 막판 뒤지기 가자. 저한테는 한비 국장 형님뿐이야. 주님, 달봉님 사짜 하나 잡으셔서 말했으면. <웃음> <웃음> 주님 잘 갔다 와. 꼭 그래야만 했어 성태야 대충이어 그래 박씨야 너도 한번더갔다와마 그럼 다시 근데 아드님보다도 조아 <웃음> 김영국님 잘 갔다와 <웃음> 김영국님 아네보를 했더니 손가락이 무겁네 그냥 아, 무슨 오미잘 먹히나요 버클리 5인치 이, 이걸로 이이 녀석이 저 뭐요 74 60 잡았어요 이 녀석이 그리고 빨간 펄에 잘 나왔습니다 그. 빨간펄에 저기 39... 37 나왔어요 <웃음> 어? 3 3가34 아, 나왔구나 네더 이상 큰 거를 잡을 순 없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제가 안 데리고 올 거니까 이제 광따는 저 혼자 다닐 거예요 이제 <웃음> 너, 왜? 뭐? 왜? 너무안 뭐 된마 너마 너... 역시 아들을 사으러 모자 <웃음> 형님 제가 형님을 300초 드릴 순 없잖아요 보일러도 아니고 아...왜 형님까지... <웃음> 동생들은 귀뚜라미 보로니까 300점 팍팍 놔주는데 형님, 형님 그러시면 안돼 어, 어. 이제 피, 피 빼는 작업 하시는 거예요 와이씨!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미쳤어! 진짜로! 야왜똑같은몸 오는데 너무무냐 왜냐 내가 갈색으로 바꿨거든 <웃음> 어이 나 미치겠어 나 진짜 이거 <웃음> <나, 나, 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선생님 이거 대광어 아니야? <웃음> 야너 빨리 가서 제봐마 저거 오케이, 오케이. 어 재고 이거 확시, 확실히 앵글 잡아 와, 막 미치겠어, 진짜. 예, 예, 어? 오늘 당할 수가 없어. <웃음>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 오늘은 절대 사없어 오늘 무조건 초밥이야. 그리고 너, 너한테만 특별히 광어 껍질튀김이야, 자식아. 아이, 진짜. 성태 선생님한테 배워라 달봉님아, 어. 빨리빨리 나갔다 와. 아, 아. 더블스코어 <웃음> 어, 짱날 거 아니야? 어, 짱날 거안니전병형님 어. 낚시 실력이. <웃음> 이러지들 보세요 지친다 진짜. 아니 어떻게? 야너 사이즈 재봐 그거. 야. 적당히 미쳤마 자식아. 야, 얼른 가 저리가. 야너네 마리 잡았냐 오늘? 야 치사하게 이거 쓴다 그랬으면 이거 썼어야지 자식아. 또 갑자기 그원 바꾸는 게어디어 컬러를. 원 바꾸는 건 사람 마음이야. 사람 마음. 저리 가. 저리 가. 시끄럽다 야 아빠한테 버저비터가 있엄마 아빠꺼 끊어먹지 말라고 아 저도 육자오버 한 마리 잡고 싶다 아 이, 이거 2년가는데 진짜 아. 스마일님 성태여 광어 노하우 한 운이 운 운이죠 운천평이 아이온닉스 하하 야넌 이건 안되겠다 진짜 천평이넌 파란바다님 성태야 너만 바하바다님 <웃음> 우리 문제 친해졌다고 생각하고 자, 자 5분동안 생각 좀 하고 오세요 아 내가 제가 원래 이 채팅 읽으면서 소통 잘하는 녀석이거든요 와 오늘 채팅창 읽기가 무섭네 진짜 성태군 엄바꿀 때 아빠한테도 바꾸는거알려드릴자하아 <웃음> 형님들 빼고 얘들아 12일날 또형또가창평이 12일 갈때 성태군한테 <웃음> 어우 진짜 진짜 <웃음> 와저 청평일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코를 내더니 오늘 어린날 아니고 어버이날은 그렇죠 아, 12일 날은 저의 날이 될 겁니다 진짜로 파란바다님 몸에서 담배 냄새 그래서 안 불어 <웃음> 자 어우 걸린 줄 알았어 김용국님 오늘 방송 재미있네요 아, 아, 종종 자주 들어올게요 300초 자주 주세요 컨셉에 컨셉에 만나게 해주세요 김용국님 감사합니다 박시야 성태야 보조하시느라 수고하셨다고 오케이. 좀너임마 <웃음> 형이 오늘 너너너 기억할거야 자식아 줘봐 임마 자식아 줘봐 줘봐 어어 어. 선장님은 하드캐리 하드캐리 성태가 멱살잡고 오늘 왕선장호 했고 저한테는 불효자식이 됐네요 에이 아, 콩까지 해줬는데 도못 어. 잡는건 또야시끄러운 엄마 자식아 네가 엄마 운빤 한번 있는거지 이리와 자식 자 응원 많이 해주시고 야 고기 잡았다고 아빠까지 가리는거냐? 아니야 자식. 그 응원 많이 해주시고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어, 많이 갈궈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분한분한분다기억할거예요 12일에 이벤트로 이벤트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즐거웠네요 저도 그렇죠? 어다기억할거예요 네. 제가 <웃음> 자, 오랜.. 찾았어? 오랜 시간 <웃음> 오랜 시간 <웃음> 지켜봐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하셨습니다